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11일 정기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전 7시에서 10시까지 총 3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어, 그리고 여기 빨간색깔로 주의사항이 있는데 어, 차주점검 그러니까 다음주 점검은 18일 화요일이 아닌 19일 수요일날 진행된다고 하네요 어, 거기에 대한 안내니까 다른거랑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 주점검 내용에는 월드보스레이드 차원난투전 참가신청 시점이 변경되는데요 기존의 수요일 오전 0시까지 였던게 수요일 낮 12시로 변경되게 됩니다 어, 이 부분은 계속 왔다갔다 바뀌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저저번주에 낮 12시로 했다가 다시 0시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낮 12시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클래스 개선 및 수정사항인데요 어, 전 클래스 일부 스킬의 스킬 배율 및 재사용 대기시간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블레이더, 매지션, 건슬링어, 나이트, 워로드, 엑슬러 아처, 어세신 캐릭터의 어, 스킬 배율이 조정되었는데 기준은 20렙 만렙기준입니다 블레이더 같은 경우는 관통배기 갈라이배기가 딜량이 엄청 올라가고요 그리고 쿨타임도 2초씩 줄어들게 됩니다 매지션 같은 경우는 희귀 스킬인 돌풍 달무게 얼음손곳이 어, 데미지가 확 증가되고 쿨타임이 어, 약 4초 가량 비슷하게 줄어드네요 어, 엄청난 상향입니다 건슬링어 같은 경우는 교란일격 데미지가 엄청 오르고 쿨타임이 1초 정도 감소되었네요 나이트 같은 경우는 대지균열 만월일격, 건기남무, 어, 희귀 스킬들의 데미지가 올라갔고 쿨타임이 약 2초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워러더 같은 경우는 회전분쇄, 만상붕괴, 강철회오리 딜개수가 어, 소폭 상향되었고요 쿨타임이 1초에서 2초 정도로 줄어든 것 같네요 아, 순서대로 1초, 2초, 3초 이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엑슬러 같은 경우는 어, 전체 딜개수가 올라갔고 이 중에서 발바닥 조심 그리 몇번 돌았게, 그리고 좋은거 줄게, 요세스킬이 어, 딜량이 좀 많이 올랐고, 엑슬로는 어, 쿨타임 감소 버프는 받은게 없네요. 아처같은 경우는 불꽃 단개 높새바람창, 별무리 돌격, 요세개의 스킬만 어, 딜량 증가와 쿨타임 감소를 같이 받았네요. 쿨타임은 약 1초 정도 더 줄어듭니다. 어세시는 사슬무덤, 그림자리격, 검은폭풍, 이 희귀 스킬드만 딜량이 어, 대폭 증가하였고요. 쿨타임도 약 2초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상향이 된것 같네요. 다음은 사망 후유증 변경이라고 어, 내용이 있는데 페널티에 대해서 어, 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사망 후유증 탈진 무료 회복 횟수가 기존 5회에서 7회로 증가되고요. 손실된 장비 복구 비용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어, 85렙부터 적용되는 것 같네요. 10분에? 8,500 골드, 어, 10분당으로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시간 기준일 때 30만 6천 골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90레벨 때는 10분당 만 골드로 6시간 기준 시 36만 골드, 95레벨 이상일 때는 10분당 만천 골드로 6시간 뒤에는 39만 6천 골드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상급 알작 덕분에 골드가 엄청 모자라게 될 텐데, 이제 장비 복구에도 골드가 이렇게 증가되니까 바로바로 바로 한 번에 회복하는 게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삭제 조건의 원상 복구로 돌아옵니다. 어, 지금 이벤트로 24시간 어, 대기시간에서 원래인 72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레벨은 50레벨 이상이고요 72시간 3일이죠. 3일. 그리고 아이작의 상급 생명력 비약 구매가 레벨 제한 75렙 이상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어, 75렙 이하는 이제 메인 퀘스트가 조금 어려워졌죠. 예전인 그냥 아이작 비약으로만 깨야 되니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 공방에 화면이 개선되는데요. 장비 공방, 장비 강화, 마력 부여, 어, 장비 특성 어, 그냥 화면이 바뀌는 거고요. 어, 기존하고 갑자기 달라져서 처음에 좀 어색할 것 같네요. 그 외에는 기타 버금이 수정사항에 이뤄졌습니다. 어, 아이템 수집에서 마이스트로의 영광 장비를 희귀 수집 증표로 등록 시에 어, 필요 수량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 후에 순차적으로 우편함을 통해서 그 추가로 들어간 만큼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PC버전 지도에서 ESC버튼 눌렀을 때 나가지지 않는 현상이 수정되고요 어, 맹약의 여정 퀘스트 어, 화성 퀘스트 깨면 주는 이 브렐란 장갑이 어, 아이템 수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어, 필드 보상 순위 보상에서 얻은 어, 마이스트로 스킬 규본을 거래 가니다 가능으로 변경한다고 하네요 특수 네임드 현황판에 몬스터 첫 출연 시 출연 임박 상태임에도 등장이 지연되는 현상을 수정된다고 합니다 어, 저도 생방송할 때 기다렸는데 와, 30분에서 1시간 넘어가도 몬스터가 안 나오는 현상이었는데 역시나 이거 버그였네요 어, 대여한 소환수 소환 후맵 이동 시에 소환이 해제되는 현상 수정되고요 의상이 아닌 장비에 일시적으로 염색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수정된다고 합니다 아 어, 이거 가끔 쓰샷? 어 돌아다니는게 있었는데 아 이게 오류로 색깔이 변했던거네요 그 어, 외에 짜잘한 오류들이 고쳐지고요 어마이스트로의 추가효과 및 설정 오류를 수정한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코케언 탕화 그리고 격정의 전령의 어, 추가효과인 생기발할효과입니다 최대생명력 2% 최대정신력 2% 라고 적혀있던게 어, 3% 요걸로 수정된다고 하고요 어 격정에 정령했던 3% 회복이 2%로 내려가네요 아 이게 수정 효과가 바뀌는게 아니고 이 적혀있던 수치가 오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적힌거죠 그리고 길드 대여 등록 완료시에 레드닷 알림이 계속 보이는 문제 수정을 위해 레드닷 알림을 임시 제거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벤트 신규 이벤트 선전 교환 수정의 부탁이 열리는데 어 이번에는 종료일자가 있습니다 9월 1일까지고요 어, 입장 조건은 이전하고 똑같네요 레벨 70까지가 1단계 71부터는 2단계 게. 어 하지만 아직까지 이 이벤트 선전에서 뭐가 나온지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내일 업데이트 하면서 알아봐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신규 3차 장비 복구 이벤트 내일 나온다고 했죠 어, 일정 및 상세 내용은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저번 주에 오피셜로 다음 주에 한다고 했는데 어 바로 내용은 나오지가 않고 어 일정 및 상세 내용은 별도 공지라고 하네요 내일 업데이트 하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날 미션 이벤트 종료되고 아스카탄 주와 어, 상점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어 크나큰 내용은 없었고요 어 밸런스에 약간 스킬 밸런스 살짝 조절이 있었고 어, 복구 이벤트 내용은 내일 나온다고 하니까 어, 이번에는 별로 큰 내용이 없었네요 월드보스 레이드 차원 난투전 참가시간이 변경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